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문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드라이버랑 아이언이 치는 방법이 과연 같을지 다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랑 아이언의 스윙 방법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설명이 되어야될 것은 바로 로우 포인트예요 드라이버랑 아이언의 가장 큰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아이언의 경우에는 다운블로우로 공이 맞아야 되고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어퍼블로우로 공이 맞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와야 될 거는 로우 포인트라는 개념입니다 로우 포인트란 무엇이냐 스윙의 최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뒤쪽에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방금 미리 쳐놓은 드라이버 샷에 대한 데이터예요 스윙의 로우 포인트가 7.6cm 뒤에 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선이 바로 이 로우 포인트의 개념인데요. 다운스윙이 들어와서 최저점을 지나서 로우 포인트를 지나서 올라가면서 당연히 로우 포인트로 들어가는 동안은 내려가는 중일 거고 로우 포인트를 지나면은 최저점을 지나서 올라가는 중일 거고 이 드라이버 샷은 로우 포인트를 지나서 올라가면서 공이 맞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드라이버 샷이고요. 이게 제가 미리 쳐놨던 아이언 샷인데 아이언 샷의 경우는 로우 포인트가 클럽 헤드보다 앞에 위치해 있어요. 내려오면서 공이 맞고 최저점을 지났다. 그래서 로우 포인트가 6.8cm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클럽을 어퍼 블로우로 스윙했다. 다운 블로우로 스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스윙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프로님들마다 생각하시는 게다 다를 거예요. 어떤 프로님 혹은 어떤 아마추어분들께서는 제 이야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로우 포인트는 바로 셋업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로우 포인트는 어디냐? 바로 내 명치 앞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셋업을 잡은 7번 아이언 기준으로 셋업을 잡게 되면 볼 포지션은 내 스탠스의 중앙, 명치 앞에 위치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클럽을 휘두르면 스윙의 로우 포인트는 체중 이동이 전혀 없다는 전제 하에 원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로우 포인트의 위치는 공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체중을 다운스윙 때 왼쪽으로 보내면서 치게 되면은 클럽을 레깅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로우 포인트는 가지고 들어오는 만큼 체중이 이동하는 만큼 이렇게 앞쪽으로 타겟 쪽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에 세팅돼 있던 로우 포인트가 백스윙 다운스윙하면서 왼쪽의 로우포인트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운블로우의 스윙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동작을 드라이버에서 동일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셋업 잡았을 때 볼의 위치는 왼발 뒤꿈치 선상이 가장 보통적인 볼의 위치예요. 물론 여기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렇게 된다면 명치의 위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볼 보다 뒤쪽에 위치하게 되죠. 볼의 위치, 네, 명치의 위치. 그럼 그만큼 로우 포인트는 현재 상태에서 공보다 뒤에 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스윙을 하면 자연스럽게 로우 포인트를 지나서 올라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퍼 블로우의 스윙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체중 이동과 레깅이 포함이 된다면 로우 포인트는 그만큼 왼쪽으로 당겨지겠죠. 그래도 공까지 나와요. 우리가 다운 스윙할 때 몸이 이렇게까지 나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건 덤벼치는 거니까요. 상체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하체가 회전을 하면서 혹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하체가 같이 회전을 하면서 공을 때리게 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치는 공보다 뒤에 있게 돼요.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로우 포인트를 지나서 아주 약간 올라가면서 공을 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드라이버 어퍼블로우가 좋다고 라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어퍼블로우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대략 한 2도에서 3도 내외의 어퍼블로우, 스윙 스피드 90마일 기준으로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어퍼블로우가 적어지는게 오히려 더 안정적인 탄도와 적당한 백스핀을 만들어내면서 도움이 돼요 무작정 올려 치는게 아니라 올려 치는것도 적당한 각도가 좋고 그 적당한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명치의 위치를 잘 활용만 해주신다면 라 이렇게 셋업 때 명치의 위치, 백스윙 때, 체중이동을 하게 되면 이쪽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하겠죠? 체중이동을 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그대로 있을거고요 다운스윙 때 체중이동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제자리에 있어서 조금 많은 어퍼블로우의 스윙이 나올 거고 드라이버를 띄우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치시면 돼요. 아이언하고 동일하게 치고 싶으면 체중이동만 살짝 해주시면서 나머지 동작은 아이언하고 동일하게 간다면 로우 포인트는 여기까지 당겨지지만 공 앞으로 나가진 않아요.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손쉽게 아이언은 찍어 치고 드라이버는 올려치는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명치의 위치만 제대로 체크를 하신다면 따로 스윙을 바꾸지 않더라도 조금 더 쉽게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스윙이 다르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요. 자 그리고 드라이버는 뒤에서 칠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미 우리는 셋업 때 머리랑 명치랑 거의 같은 선상이 있어요. 머리가 이미 공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운스윙할 때 머리가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물론 있으실 거예요. 물론 있으실 건데 우리는 정말 나가려고 노력을 해도 머리는 공보다 뒤에서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뒤에 붙잡아 놓지 마시고 그냥 제자리 둔 상태로 백스윙 갔다 그대로 히팅 백스윙 갔다 살짝 왼쪽으로 가더라도 지금 보시면 머리는 공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나 쉽게 뒤에서 올려치는 스윙이 아주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라이버는 스윙이 조금 완만하게 들어와야 되고 아이언은 스윙이 조금 더 가파르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맞아요 근데 그건 이미 쓰럽때다 결정이 납니다 클럽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클럽의 라이각이 다르기 때문에 셋업 때 공과의 간격이 가까워요.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파르게 들어오겠죠. 자 반대로 클럽의 라이각이 누워져 있고 클럽의 길이가 길어요. 그러면 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클럽이 이렇게 가서 옆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아이언은 좀더 위에서 쉽게 찍어 칠수 있게 클럽이 이미 만들어놨어요. 드라이버도 옆에서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 완만하게 들어올 수 있게 클럽이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클럽마다 다른 스윙을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숏아이언, 미드라이언, 롱아이언 우드유틸, 드라이버까지 퍼터랑 어프로치는 제외고요. 이렇게 볼 포지션만 바꿔주시고 클럽만 제대로 사용을 해주신다면 명치의 위치, 로우포인트, 체중이동의 양이 알아서 찍어치고, 올려치고, 옆에서 치고, 위에서 치고를 다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은 똑같이 가져가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더 손쉽게 드라이버는 어퍼블로우, 아이언은 다운블로우 스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경몬 프로였습니다.